될까? 모르겠지만.. 자업 스트레치 벌써 안하겠다 이 말이에요. 왜 그래요? 팔꿈치. 팔꿈치. 팔꿈치. 그죠?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분이 개인에서 나눠보면 빨리 멈춰줘야 돼요. 음. 예, 캐리지로 뒷발을 밟아서 캐리, 캐리지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골반을 좀 들어줘서 팔에 예, 무리가 더 이상 안가게 예. 지금 셀프 암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바 하니까 손목, 손목도 껐죠 손목도 이제 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을 때 어떻게 한다고 지금 팔로 민다는 말이 뭐냐면 관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팔관절 손목관절에 그죠 그러니까 목도 나는 지금 안 보이지만 뒷목도 거시기 했을 거예요 지금 그죠? 네. 자 그래서 그래서,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. 근육으로 보면 어디요? 광배근, 어, 대원근, 소원근, 외복사근 등을 써야 된다고요. 근데 그건 근육으로 말하는 거고, 상하체 연결로 아까 설명한 분이 있었잖아요. 그럼 상하체 연결이 돼야죠. 근데 손발로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. 그러면 손발 어디에요? 손발에 컨택 포인트가 있잖아요. 그러면 컨택 포인트는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? 커넥트 하기 위한 거라고요. 뭐랑 연결하냐고요. 아까 제가 연결이 뭐냐 그랬잖아요. 예. 네. 그렇죠. 그 근육근의 작용과 연결되는 거예요. 예. 다운 스트레그끝 공기는 근데 각도상 엉덩이가 올라가 있어도 할수 있지 않아요? 응? 할 될수 수할 있으면 있죠. 할수있죠이제 엉덩이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스텐스는 똑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. 저에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억지로 맞, 맞춰놨잖아요? 네. 캐리지를 더 열면 어떻게 될까요? 네. 저렇게 돼요. <웃음>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예. 네. 그니까, 움직임 범위가 엄청 제한되는 거예요. 예. 네. 근데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니까 조금 움직여서 정확하게 하려는 게 그, 프리플라테스란 말이에요. 더 벗어나면 틀린 동작이 되어버리니까. 근데, 그래서 무슨 환자 어쩌고 못한 사람을 가동 범위를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. 저기서 더 가면 안 환자도 환자가 되죠 근데 박찬물 파이어테스는 여기서 동작이 엄청 더 커져도 돼요 캐리지가 훨씬 더 많이 열려도 돼요 왜 돼요? 허리에 무리가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안 움직이니까 허리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어깨 아니면 어디밖에 없어요? 몸통과 팔밖에 없어요 근데 몸통과 팔은 고정해 놨죠 그럼 어깨 움직이지 않죠.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? 손목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다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안 되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손목의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거죠. <웃음> 아니, 뭐 이렇게, 뭐 이렇게 한대는데